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겼다! 안녕하세요 보험가님 어깨위 요정 MC 레이라입니다 날이 풀리면서 공원이나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나와 노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 요즘 아 그걸 보면서 나는 어린 시절에 어떤 놀이를 즐겨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 중에도 가장 많이 한 놀이는 아마 이 가위바위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 주 흑정령이 우리 모험가님들께 이 가위바위보 대결을 신청하려 한다고 합니다 자 우리 모험가님들 준비되셨나요? 네네네네네 네, 네, 네, 네. <웃음>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이벤트 소식입니다 매일 접속 유지 임무 기간은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매일 검은사막 모바일에 접속을 120분 유지해주시면 보상을 받는 이벤트인데요 접속 유지 30분에 행운의 두루마리 3시간 1개, 60분에 광희의 성수 초대형 1개, 120분에 황금 가위바위보 상자 1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황금 가위바위보 상자는요. 아래서 소개해드릴 흑정령과 가위바위보 이벤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황금 가위, 황금 바위, 그리고 황금 보중 하나를 획득하시는 건데요. 매일 진행하는 이벤트인 만큼 매일 보상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말고 챙겨주세요. 또 위에 매일 임무 완료 횟수에 따라 받아볼 수 있는 보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일 접속 유지 임무 10회 완료 시 시면 유물 상자 1개, 20회 완료 시 시면 유물 상자 3개, 30회 완료 시 시면 유물 상자 5개 획득 가능합니다. 매일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되며 매일 임무 완료 횟수 누적 보상은 이벤트 기간 중한 번만 획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요 가위바위보 교환소 이벤트입니다. 아이템 재료 수집 기간은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아이템 사용 기간은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벤트 지역에서 주변 적재압을 통해 가위바위보 아이템을 획득하시면 이 아이템을 가위바위보 상자나 가위바위보 선택 상자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가위바위보 아이템 20개로 교환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상자는 가위바위 그리고 보세가지 아이템 모두 획득할 수 있으며 가위바위보 아이템 10개로 교환할 수 있는 가위바위보 선택 상자는 가위 혹은 바위 그리고 보중한 가지만 선택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잘 보시고 우리 모험가님들께서 원하는 상자로 교환해 사용해 주세요 세 번째 이벤트 흑정령과 가위바위보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아이템 수집 기간은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26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고요 이벤트 아이템 사용 기간은 4월 2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5월 3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흑정령과 함께하는 가위바위보를 하시려면 가위바위보 교환소와 매일 접속 유지 임무 이벤트를 활용해 가위와 바위 그리고 보를 획득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대결을 진행해 흑정령을 이기면 승리 보상을 얻게 됩니다 일반 가위바위보 카드를 내서 승리할 경우 가위바위보 승리 보상 상자를 획득하게 되며 황금 가위바위보 카드를 사용해 승리할 경우 돌파복구권 1,000개를 획득하게 됩니다. 또 3회, 6회, 9회, 12회, 15회, 20회 승리 시 추가 보상도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보상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 20회 승리 시 태고등급의 장신구 상자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주목해주세요. 또 여기서 제가 꿀팁 하나 드리자면요. 흑정령은 가위, 바위, 보호 카드가 각각 두장씩 있으며 모든 카드를 사용해야 카드가 초기화된다는 점입니다. 흑정령과의 가위바위보 대결 후반부를 향할수록 그의 카드에 어떤 게 남았는지 확인해 진행을 하시면 승률이 쑥쑥 올라간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4월 2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다가온 이 흑정령과의 가위바위보 이벤트 오랜만에 봐서 정말 더 반가운데요 우리 모험가님들 선견 지명을 발휘해서 우리 흑정령 모두 모두 이겨보자고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